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오늘 날짜 할 필요 없지 <웃음> 킹스포 킹스 아니야 <웃음> 오늘 한국 예배죠 오늘은 우리 어, 킹리포 스튜디오에서 한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웃음> 먼저 우리 어, 누가복음 16장 19절 19절부터 시작을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란 이름을 한 거지가 나사라 나사레 네. 나사로 나사로. 네. 예, 나사로라는 라 라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가 가는자가 있으면 회개할일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 하시니라 아, 아. 아멘 아주 <웃음> 와우 거기에도 마지막에 나오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도 쉽게 말하면 있어도 어, 이안 이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안 믿을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번 어, 1호 예배에서 좀 설명했지만, 부자와 나자로, 나자로? 나사, 나사로, 나사로, 한국말로 나사로인가? 나사로, 나사로 하여튼 나사로와 부자, 이제 이 컨텍스트 배경을 이해해줘. 배경. 과거에서 과어 아, 뭐야? 자유 민주주의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유 시장 있는 민주주의도 아니죠.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 아니가? What's a republic? 공화국. 공화국, 공화국. 공화국 나라죠. <웃음> 민주주의의 문제는 50% 이상은 사회주의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나라가 망해. 요 그죠? 근데 공화국은 99.99999% 시민들이 다 투표해도 0.00001% 0 .0000001 시민들의 권리와 권한과 인권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예요 그냥 공화국 훨씬 더 안전하죠. 특별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공화국도 없고 어, 어, 어, 민주주의도 없죠. 그 당시에 그때는 뭐야? 타이자 왕, 그때는 폭군들 전체주의, 그때는 <웃음>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안 불렀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앙 조직, 정부 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로마 강제국이 세계 슈퍼 파워였고, 근데 이제 멸망하고 있는 길이었죠. 로마, 강, 아, 뭐야? 아, 로마 아르세일 해지머니, 강제국, 로마, 로마 제국.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크라이맥스를 지나가서 이제 로마는 이제 내려가고 있었지 계속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중앙정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전쟁 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새로운 다른 나라들 자산을 훔쳐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중국처럼. 그러니까 점점 너무나 많은 전쟁도 만들게 되고, 너무나 많은, 어, 흐트베리게 돼요. 자산이. 로마, 그, 그러니까 서야 되는 돈이 계속 파마파마 올라가요. <웃음> 그 다음에, 적들도 많이 생기고 계속 전쟁을 만드니까 중국도 이이 이 이유 때문에 항상 중국도 항상 망하죠. 300년마다. 그치 그런 사이클, 그런 그하리 사이클, 사이클, 그런 사이클 하면 나선 같은 사이클 통하면서 어, 통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항상 항상 300년마다 아주 강하게 지고 그다음에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누가 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서로와 부자의 스토리는 보게 되면 그 부자, 우리는 현대시대 사람들 부자 생각하면 은 그럼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원래 우리가 부자를 생각하면 은 그럼 뭐, 민주주의 나라에 산다. 아니면 현대시대 나라에 산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 아니면, 아니면 어떤 무슨 물품 만들고, 뭐, 무슨 어떤 옷가게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부자 됐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이 자유시장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거예요 없었어요. 왜? 사회적 공상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폭군주의, 강제국들 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정부 시스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정부 시스템 안에서 만약에 부자 되고 싶으면 정부와 한 패를 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범죄 짓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자, 이 당시에 있는 부자들이 다 정부랑 중앙 정부, 전체주의 정부랑 같이 뛰는 사람들이 부자들 될수 밖에, 아, 그런 사람들 밖에 부자될 수 있는 거죠. 왜그 당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동 통하면서 새로운 물품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해도 정부가 그 자산과 물품을 가져가요. 그냥 가져갈 거예요. 전체주의 로마, 카이자 이런 아, 사회주의와 같은 중앙정부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 이러한 이런 나서로와 부자 얘기 생각하면 이현대시의 사람들이 부자로 되는 이유는 좋은 사업 만들거나 좋은 서비스 하거나 무슨 새로운 물품 만들거나 자유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은 물품과 좋은 아이디어 통하면서 좋은 사업을 만들면 엄청 부자될 수 있죠. 자유시장 안에서. 이 당시에서 없어요. 불가능.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를 어,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지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가 좋은 저, 어, 사업과 물품과 서비스 만들고 고객들 잘 모시니까 부자 됐던 거 아니라 이 부자는 그 당시에 부자들 모든 부자들이 정부와 하나 되어야지만이 전체주의와 하나 되야지만이 그 부량 부파에 동참해야지만이 아, 아, 아, 부자 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웃음> 부자는 사실 좌파 놈이에요. 여기서 나온 부자 놈, 지역가는 부자 놈이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통계 보게 되면은 우파 우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고 우파 가짜 우파도 많죠. 근데 우파는 무슨 것을 추구해야 되나? 자유, 작은 정부, 어, 작은 정부와 자유 시민들의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추구해야죠. 그거는 진짜 우파죠. 한국은 어, 거의 진짜 우파 없죠. 왜냐면 우파는 미오칸에 보면 미, 미국처럼 미오칸이 뭐냐면은 어, 반역자 우파들이에요. 우파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는데 한국 우파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추구해요. 많은 많은 정치 우파 정치군들 큰 정부를 좋아해 좌파처럼. 근데 사실은 우파는 원래 작은 정부를 원해야 돼. 네. 작은 정부. 그러기 때문에 어, 통계 보게 되면은 작은 중부, 정부 추구하는 우파 사람들와 좌파 놈들 비교하게 되면은. 작은 정부 원하는 우파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비영리 재단들한테 헌금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작은 정부 추원 우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자기, 자기가 자기 어렵게 벌었던 돈을 더 많은 비영리 재단들한테 주게 돼요. 왜? 마음이 더 크단 말이죠. 자기가 자유통화하면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자기만 위해서 쓰지 않고, 딴 비영리재단들 위해서 써요. 근데, 좌파는 뭐냐면, 좌파 통해 보면, 좌파는 거의 비영리재단들한테 헌금을안 해. 말만, 말만, 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가난한 사람. 근데, 정부 통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벌었던 돈을 비영리재단을 주는 거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훔쳐가서 그 돈을 주자. 이런 거예요. 이거 좌파놈들이. 그러니까 통계보게면 좌파놈들이 훨씬 덜 비영리 재단들한테 헌금해요. 그것이 신기하지. 왜냐면 이놈들이 위성자 위성자들이에요. 이기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우파는. 자유. 자기의 능력 발전하고 자유 통하면서 사업도 만들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인권하고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제중요해 우파, 진짜 우파의 제일 중심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작은 정부. 왜? 정부는 사람들 인권을 뺏어가게 되고 정부는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게 되고 정부는 재벌들과 합쳐서 하나랑 하나돼서 시민들의 사업들을 법으로 죽이게 돼요. 정부들이. 그러니까 재벌들이 큰정부 좋아져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사회주의 정부 좋아져요. 중앙정부 좋아져요. 작은 정부 싫어하죠. 그러면 큰 재벌들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많은 사업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자들 죽이는 방법은 근정부에요 근정부 통하면서 독점화 할수 있으니까. 모노폴리. 독점화. 모노폴리. 독점화. 그러니깐 이런 자파 부자 정부 통하면서 거짓 부자 됐던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고 나사렛과 자기 집에 밖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나라 도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사레를, 나사레를, 어, 나, 그 나사레,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치 폴로시처럼 이런 유명한 미국의 자파놈들, 아니,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아 책임자인데, 난치 폴로시가 자기 디스트릭트야, 자기.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장이지만, 자기 디스트릭트, 자기야, 아, 구군, 시구군. 는산프레시스거예요 자기 담당하는. 근데 걔 시위 보게 되면 집 없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가난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말만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하지. 중앙정부 크게 만들고 자기가 그냥 부자되는 거예요. 난한보 불렀었잖아. 길거리에 산프레시스코 지금 엉망진창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반스포, 똥을 싸요! 어? 길거리에! 한 번, 한번 찾아봐, 택팀. 샌프란시스코에, 또, 그, 뭐야, 똥 사는 거, 또, 또, 샌프란시스코에 미친듯이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집 없던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는건참 슬픈 일이지만, 마약, 많은 집, 어, 집 없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돼버려요. 아니면, 아니면 벌써 이든 <웃음> 이런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좌파놈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아요 한 번에 한번 택팀 통하면서 세상에 산플렉스에서 지금 엉망진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산플렉스에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좌파놈들이 엉터리 그냥 미친 도시를 만들고 오마이갓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봐 이거 3프렉스스야 지금 3프렉스스거야 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율로 올라가 있고 마약 여기저기 마약 그 뭐야 주사들이 여기저기 다 쌓여있고 어어 모든 길거리들에 어? 텐트들이 설치되어 설 있고 어자 이거 봐! Oh, t LA, t h i LA. 이거는 로스앤젤레스네 그냥 이제 칼리포니아는 좌파놈들 때문에 엉터리 진창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업들이 운영하... 사업 못해, 이제. 그러니까 미친듯이 어, 좌파놈들이... 좌파놈들도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샌프리스코, 뉴욕. 다 도망가고 있어요, 텍사스 쪽으로 이놈들이. 자기들이 좌파놈들 찍으면서 그 도시에 망쳤는, 망쳤는데! 이제 땅 어, 이제 보수 지역들 보수 지역들 키, 뭐야 깨끗하니까 절대로 그런 어, 뭐야 텐트 설치하고 그런 거 허락하지 않지 정부가 어, 그 뭐야 보수에 있는 그거 보수가 주관하고 있는 도시들 절대로 그렇게안 줘. 응? 딴 비영리 재단도 통하면서 그런 사람들 엠파워먼트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마약을 끊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좌파놈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시가 망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다 도망가. 자기들이 좌파놈을 계속 찍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에? 이제 사람들다 도망가니까 이제. 자기 엄청난 큰 정부와 엄청난 어, 사기, 어, 어, 어, 뭐야, 어, 어, 복지재단들 좌파놈들이 만드는 복지재단은 완전 사기예요. 자기들이 76% 훔쳐 가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76% 자기가 훔쳐 가그 통계가 다 나왔어요. 정부가 정부의 통계, 정부의 어, 복지 보게 되면은. 76% 정부가 가져가요. 돈을 자기 직원들, 자기 사람들, 그 조직 안에 있는 정부 조직들 안에 있는 직원들 돈 주게. 시민들이 백불 헌금했으면 그 비영리 재단한테, 복지 재단한테 돈 줬으면 아니 20%는 프로는 20뭐 직원들한테 거고 그러지만 80%는 가야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라도 그거구나. 25%는 24 24%는 가난 산다고, 76%는 정부 가져가요. <웃음> 좌파 정부는 항상 항상이래. 말만 비, 어, 말만 복지한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들이 훨씬 더 복지를 훨씬 더 잘하죠. 교회들이 교회들이 이제 개인 교회들, 개인 교회들 교회만큼 뭐 지, 거의 교회도 기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돈은 만약에 뭐 가난 한 사람 도와주는 복지면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 대부분 돈은 가난 한 사람들 가져. 한 20%는 직원들 다가고 왜냐면 직원들도 일 해야 되니까, 전화도 해야 되니까, 어어그그 뭐야 어, 어, 그, 어, 그어 물건들로 사야 되니까, 뭐, 뭐 조직도 준비해야 되니까 가난 한 사람 도와주고 있서 아니면 병원 병원 하고 있으면 병원 운영하고 있어. 자발은 완전히 거꾸로 거꾸로. 그러한 전국에서 복지가 많죠. 근데 이거는 개인 조직들이 개인들이 조직들이,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죠. 중앙 정부가 하는 거 아니죠. 왜? 시민들이 이, 이 어떤 이런저런 교회 이런 비영리재단이 내 돈을 잘안 쓰고 있다. 그러면 돈을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안 주면은 경찰들이 와서 총 들고 나쏴 죽일 수 있어. 아니면 나 과목에 넣을 수있 선택이 없단 말이에요 아, 나이 비영리재단 좋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일난 좋다. 지자고싶 그러면 이거 자유롭게 줄수 있잖아요. 근데 이그 교회가 그 비영리재단 운영 잘안 하면 오늘 나는 이제는 안 하겠다. 이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사람들이. 근데 정부가 복지하겠면은 그럼 억지로 훔쳐가게 돼요. 안줄 수는 없어요. 주정부가 얼마나 엉지로 운영해도 안줄 수는 없어. 안 주면 뭐 세금 안 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요. 사람은. 그냥 강제죠. 이거 강제.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영리, 아야 아, 항상, 복지는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개인들이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요 되는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들이 원래 그렇게 했죠. 미국 어, 복지재단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큰 정부 복지재단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만 개의 복지재단들 벌써 있었죠. 뉴욕 도시에만 해도. 뉴욕 도시만 해도 1940년 전에. 만개의 복지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천주교 복지재단의 병원들, 뭐 많은 개신교 어, 복지재단들 많은 종교들, 어, 복지재단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복지가 없어지는 아등등 시민들이 하게 돼요 자비스러운 사람들이 하게 돼요 교회들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복지를 받고 싶으면은, 사람이 변화시켜야 돼, 자기 행동. 자기 부인을 그만 떼야 돼. 술 그만 마셔야 돼. 그러면 이 복지가 계속 나오시죠. 왜? 그 교회에서, 작은 그룹에서 나오니까. 그 그룹에서, 그, 어 복지 받는 가정마을 시민을 아니까, 직접적으로 아니까. 그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발전, 발전해야 되는 그런 좋은 압력도 있잖아요. 근데 중정부에서 그냥 돈이 떨어지면 뭐 계속 술 마시도 계속 부인 때려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막아내는 거죠 막아 그뿐만 아니라 억지로 시민들도 돈을 훔치기싫으면 되는 거죠 시민들이 복, 어떤 복지안 주고 싶은 선택권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거는 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등등 이런 전체주의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천일고한해무 왕구의 주앙정부 복지는 불법이에요. 시민들 불법은 합법이에요. 시민들이 마음대로 자기 자비에 따라서 좋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좋은 조직도 만들고 복지 마음껏 할수 있어. 사람들 도와주면서, 정부가 정부의 명령 없이, 정부의 허락 없이, 정부의 면허증 없이 시민들이 주의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웃음> 그래서 이제 나서로는 어, 이제 뭐야 아브람이랑 있고 이 좌파 부자는 이 정부 부자는 지옥이.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 저번에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아버님께서, 지옥은, 하나님과 거리과, 하나님의, 어, 하나님 사랑은, 연계 같은, 연계에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게 살면, 하나님은 끊고 살게 되면, 완전히 그냥 숨을 쉴수 없는, 엄청난 불지옥의 고통을, 계속 숨을 내 시간, 끊임없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옆 곁에 갈수 없으니까, 그거는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비와 상질 상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불지옥이라고 하는데 실체적인 불지옥이면은 나서로와이 나소, 부자가 부자가 계속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면서 아 아브라함 나서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 혓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서늘하게. 어, 어 뭐야 물을 가져올 수 있게 가져, 뭐 찍어줄 수 있게 어,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아브라함 아버지 어뭐나서레를 어, 다시 살게 하시고 저 이웃들한테 저 친척들한테 지옥에 오지 말라고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스토리에는 부자는 계속 계속 지옥에 있어도 대화하고 있잖아요. 내고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진짜 불에 있으면 생각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내고 할수 없죠 내고 대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 이, 이, 이 비와 성전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실체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죠 고통이죠 고통 영적인 엄청난 고통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것이 공기를 못 마시는 그런 고통. 마실 수 없는, 그그 공기에서 끊어져 있는 고통. 생각해봐요, 여러분. 공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죽잖아요. 완전히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어, 그, 호구, 어, 뭐야. 숨을 이렇게, 이렇게 자기 코와 입을 막으면서 10초, 20초만 이거 막, 막, 몸이 얼마나 급해져. 요 숨을 얼마나 쉬고 싶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만약에 그것이 영원히 있으면. <웃음> 영원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불지역보다 더 심하지 사실 <웃음> 근데 하여튼 이런 비유와 상징을 통하면서 성경은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신 것만 아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자유의 선택을 인정하셔요우리 하나님 미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배지하고 하나님은 그냥 버리고 살면은 하나님 비랍다. 나는 하나님 에? 안 원한다. 그런 선택하면은 그럼 지옥 자기 선택 통, 자기의 선택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거리 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주 창조주 앞에서 절안 하고 싶은 면 머리 숙이지 않고 싶은 거, 가만함 때문에, 프라이드 때문에, 에. 이거 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지옥에비와 상징, 상징만 그런 고통 비와의 어, 하나님아 멀리 하나님아 좀크고 살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불지어 같은거죠. 엄청나게 엄청난 고통 안에서 살게 되는거죠. 그치 엄마? 엄마 피곤하나? 안 피곤해. <웃음> 뭔 뭔지 아시겠죠? <웃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면 은아 뭐야 해시태그 철창왕고해시크철창왕고해시크철창왕고 코멘트에 써주세요 하여튼 <웃음> <웃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도 볼수 있단 말이죠 이 비와 상징도 세계도 볼수 있단 말이죠 잘못 선택하면 중앙정부를 신으로 모시면 은 하나님의 뭐 거리든 삶을 살게 돼요. 그거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뭐하게 돼요? 사실은 사회주의 빨갱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거죠. 못 믿게 하잖아요. 왜? 정부를 신으로 믿어야 되니까. 정부의 인원을 신들놈이 셔야요니까 그거는 얼마나 거꾸로 돼 있는 거야? 그냥 사탄 세계에서 모든 왕국들 각자 왕국들 다 그래, 다 그래. 하나의 왕국에 반대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끊고, 하나님을 멀게 되겠 그럼 나라 망하게 돼. 왜? 왜? 하나님은 공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니까. 현계와 아주 비슷한 거죠. 미국은 하나님 중심한 유대 기독교 헌법, 유대 기독교 나라였는데 점점 하나님 멀게 되면서 점점 쾌락주의 되면서 점점 중앙정부를 믿게 되면서 쾌락주의 놈들 되어버렸어 미국 사람들. 약한 베타 쾌락주의 놈들. 쾌락주의 놈들 때문에 정부가 시민들 컨트롤할 수 있죠.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일안 하고, 하고 싶어. 왜? 지금은, 어 뭐야, 어 uh, How do you say it? Per hour uh, minimum wage, not minimum wage 아니고. 미국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벌수 있는, 어, 한 시간마다 벌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근데, 왜일안 하고 있냐, 왜일안 일 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이 좌파 정부는 시민들한테 그냥, 공짜로,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부활, 어, 법으로, 그냥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일반 시민한테 뭐몇천불한 뭐, 달마다 몇천불 지금 주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이 아니 일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갈수 있겠어? 이거 이거 미국을 부도 만들래 부도. 미국 달러를 죽여 이거. 왜 사람들이 일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 돈을 지금 프린트하면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디지털 돈, 가짜 돈,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대. 그냥 지금은이 시스템을 쓰고 있고 지금은 시민들이 뭐뭐 사고 살수 있는데 왜 바이든 아래서 갑자기 기름값이 두 배야 지금 우유값이 세 배야 지금 지금 어제 나왔는데 고기 해커들이 해커들이 고기 공원 아 어, 어, 고기 생산하는 공장들 해킹했대요. 그니까 러 지금은 미국을, 미국에서 기름 shortage supply, supply shortage 뭐지? 뭐라고? 공급량 부족. 공급량 부족. 기름 공급량 부족 지금. 뭐냐면, 아마도 이 자파놈들이 딥스테이트 통하면서 미국에는 큰 파이프라인 닫았어요, 또. 해커들이라고 했대. 소련, 러시아 해커들이 했다고 하지만 아마 CIA를 했어요. 아마도. 근데 이제는 어제 나왔던 건 뭐냐? 기름 공급 어, what i shortage. 부족만 아니라 이제는 고기, 고기, 음식, 고기 공급 부족을 시작하는 거예요, 놈들이 시민들이 고기를 못 먹게. 어제 어제 그 나왔대. 또 이거 누구 했냐? 해커들이 했다. 해커들이. 참 신기하지. 바이든 어떻게 바이든 안에서 1년 안에서 해커들이 다 기름을 끄고다 음식까지 이제는 끄고 있나요, 이거. 1년 안에. 1년도 아니야, 지금. 반년도 아니야, 번 년도 넘었지. 지금은 기름값이 캘리포니아에서 1갤론 6불에 6불! 트럼프 대통령 안에서 2불 이하였어, 2불 이하! 캘리포니아에서. 하루세 인플레이션. 이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지금 좌파놈들이 미국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제3제국나라를 만들고 있어 지금. 기름을 지금 꺼고 있어요, 기름. 남쪽 어, 주들의 66% 기름 주요수들, 주요수들이 기름없어요. 지금 6 2이 좌파놈들이 아마도 이것을 껐으니까 러, 소련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아마 했어요. 어떻게 이런 해커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거 이거 이거 어, 어제 나왔다니 이거 해커들이 들어왔대. 해커들이 들어와서 미국 고기 고기, 스테이크 고기 미프, 소고기 돼지고기, 공급 을, 해킹했대요. <웃음> 이제 고기를 공, 이제 고기와 음식을 공룡하고 있는요놈들이 미국을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에요, 지금. 지금, 미국에. 실체적인 총과 총싸움 전쟁 아니지만, 지금은 미국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눈앞에서, 이, 이, 이 바이든, 어, 어, 강탈자가. 어제 바이든도 나오고메모엘데이위크는 뭐냐면은 어, 죽은 군인들 현충일. 아니 말고 현충일 현충일, 현충일. 월요일 날 현충일이었거든요 죽은 군인들 기억하면서 자유를 즐기는 날 바이든가 나와서 뭐할 말하냐면알아요이세스보다 이슬람 테러 조직보다 지금 미국 백인 우울주의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백인 보수 크리스천들을 백인 우울주의 놈들라고 부르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아이시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슬람테라 놈들, 우리는 이라키, 아프가니스탄 치즈장 전쟁을 만들면서실즈장전쟁을 싸우는 그런 사람보다 들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위험하다. 백인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이놈들 똑같은 순간에 기름을 자르고 있어 지금. 끊고 있어요. 미국 시민들이 여행 못 왔다 갔다 못 하게. 그 다음에 가짜 돈을 주고 있어요. 통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뭐 부활 뭐뭐뭐 뭐, 뭐, 뭐, 법으로. 그럼 시민들이 일안 하고 있어. 요일안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사회주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음식을 이제는 고기 음식 고기 공급 시스템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해도 그것을 만약에 뭐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소련이든 상관없이 그핵가들이 그, 그 시스템을 공력하게 둘 수도 있죠. 놔둘 수도 있죠. 아 우리가 안 했다, 안 했어. 근데 얘네들이 허락을 했죠. 쉽게 말하면. 좌파놈들이 이런 사기에 아주 전문가들이죠. 야, 이밀게츠와잠깐와이 슈퍼엘리트 사탄주의 놈들이 미국을 죽여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J팀, K팀 여기 와서 미국에서 그렇게 정성들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렇게 정성들고 그거는 얼마나 멋있는 거였어요. 미국 시민들 많이 감동했어요. 지금 그런 정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 구원을 받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어? 성장교 오고 있어요. 그나이하 <웃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국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전쟁의 공력들이 벌써 기름을 끄고 생각해봐 미국은 다른 나라 들어가면, 들어가기 면들어가 전에 폭탄도 터트리기 전에 먼저 기름을 끄잖아 먼저 경제 시스템 끄잖아 그 다음에 들어가서 폭탄하잖아 지금은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미국은 죽게 되면 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중국 아래 들어가요. 여러분 알죠? 이거. 장난해. 이거. 중국 아래 간다. 황군은 중국 한 어? 노예주 no 돼버리죠. 일본도 미국은 죽게 되면 이 슈퍼파운을 죽게 되면 세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텍사스에서 기팔로 끼고 벌써 거기에서 좌파놈들이 어, 바이스 뉴스라고 큰 좌파 소로스가 지금 샀죠 그그 그, 그 회사 바이스 뉴스도 우리가 엄청 쳤죠 텍사스에서 캠그라운 프드 하나 샀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 맞치려고 그래서 그, 긴 기사도 썼지 무이들이 <웃음> 텍사스도 텍사스한테 알하엑스펜션 넓히고 있다고 텍사스까지. 어, 기, 아, 뭐야, 자기 기판을 끼고 있다고 꼽고 있다고 <웃음> 그러면서 우리 엄청나게 공격했죠 근데, 재밌죠. 우리를, 그 자파 언론들이 우리그 그렇게 심하게 어, 공룡하면 할수록, 로컬 보수 사람들이 더지터해지 벌써 그 로컬, 어, 뭐야, how do you s 보안관. 보안관. 로컬 보안관은, 어, 그거 봐. <웃음> h a v e n g a particular religious segment with ties to Team Trump by his Texas compound to prepare for a war with Deep State. 하 이씨 참 사기놈들. 엄마도 거기에 나왔네. 이거는 완전 좌파 조직들이죠. 그러니깐 그러니 이런 놈들도 우리 공로하면 할수록 보수가 우리를 지리하게 돼요. 보안관, 보안관? 보안관도 찾아와서 우리도 이 아비 캠프에서 행사하고 싶다고. 아, 근데 우리 자파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공유하고 있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괜찮다고. 벌써 우리를 다, 어? 백인 울자로 벌써 봤다. 이 자파놈들이 우리 항상 어, 어, 그렇게 공유한다고. <웃음> 시민들이 막 전화하고. 와, 너희들이 텍사스 와서 너무나 축하한다. 감사, 감사. 시민들이 막 전화하고 한대. 왜? 미친 자파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파를 반대하는 아버님이 있으니까. 와, 이 아버님은 스토리, 여러분. 우리 그, 뭐야, what's the, 뭐, 뭐, 뭐지? 현충이. 현충이, 어. 현충이는 우리, 여기 블루스톤팜에서, 우리 교회 식구님들, 어, 땅에서, 식구 땅에서, <웃음> 그 바베큐 했거든? 바베큐 했는데, 시 시민, 동네 시민들 한, 한 아니, 한다0 명만, 만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50명, 뭐, 60명이 와. 우리 모르는 사람도 많이 와. 그러면서 아 많이 있었그 근데 아버님의 근 아, 뭐야. 간절했죠, 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나가서 기도 하고, 그냥 아버님 간절했죠.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 <웃음> 아버님. 참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1940년대부터 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탄주의라고 사탄이가 운영하고 있는 사탄주의, 정치사탄주의라고 가르쳐,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감옥에 몇번 가죠. 일본 식민화 아래서 감옥도 있었고, 가셨고. 남한 정부 아래서도 갔었고 등등등등 미국 정부죠 왜? 원냐면 우리들 사탄의 실체, 사탄의 시스템, 사탄의 666 미스트 정부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현충날, 현충날? 현충일? 현충일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죽었던 그러한 용사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이 나를 성축하는데 우리는 이 좌파와 사회주의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사탄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애국자들이 한 일심일념 일체되고 우리는 이, 이 빨갱이 이, 이, 이 좌파의 사악한 666 미시스템을 반대해야 된다. 용기 있어야 된다. 뭐이 말이든 이런 일삼이든 시민들이 너무나 좋요 우리는 교회 온다고 교회 내 여러 사람 가정들이 나오서 우리는 어, 당신 교회 가겠다. 어인스타그램 올렸어. 인스타그램 올렸어. 어 맞아 맞아 신만 나. 어 올렸던 거 찾아봐. 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한번 여러분 보여줄게요. 우리 현충, 현, 현충일에서 현충 우리 참전용사들과 어 축하나 했는데 근데 많은 일반 시민들 많이 왔더라고 애국자들이. 우리 만나보지 못, 못했던 젊은 남자들도 많이, 많이 오고 하여튼 이 아나스테이자분이 정말로 부인회장과 같은 아주 역할 잘하고 있어요. 새로운 새식구내데 지금 원리제 공부 시작하고 그 실체적으로 한, 한 2, 3주, 한달 한 전에 오셨지. 그렇지? 네. 이분이 이제 모든 자기 네트워크와 친구 다 데리고 는 세상에 50명 이상이었어. 진짜 거기. 네, <웃음> 엄마 왜 감당받고 울고 있어 거기? 네, 여기, 여기 <웃음> 현충일 날. 음. 아, 견충일날 아, 그러니까 <웃음> 한번 보자. 아, 아나스테이자 거기 있네. 그 큰, 그, 백인분. 아줌마. 그리크, 히랍, 히랍, 어, 피 있으시네요. 히랍분이에요. 히랍분. 히랍, 히랍 자, 오케이. 넥스트 사진. 어, 거기도 리사라고 그분이 이제 밀포드, 여기 근처에 있는 밀포드시 시장으로 나가고 오고나 있어요. 지금 보수, 프라이머이 뭐지? 보수의 티켓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보수의 대표로서 찍었고, 이제 11월 달에 좌파 동선연의 좌파 시장을 싸우고 아마 이길 거예요. 이 백인 어, 금발머리 아주머리 사라고 <웃음> 그분도 오셨고 또 어, 이렇게 애국자 이렇게 많이 와서 <웃음> 애국자 이렇게 많이 와서 진짜 우리 몰랐던 사람들 많이 많이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 이, 이런 미국 상황이 점점 급해지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미국 죽이고 있네. 이것서 느끼는 거야. 일반, 일반 시민들. <웃음> 오케이 또. 오케이 애국자 노래 또. 그러니까 <웃음> 많은 시민들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고 그러시, 뭐 우리 커뮤니티도 좋아하고 그러시만 사실대로 말하면 시민들이 오면 올수록 이제 이 좌파 정부가 저를 잡아가는 가, 그 감옥에 잡아가는 가능성이 더더더 더, 더 빨리빨리 높아지죠. 그거는 사실이죠. 하고 우리 국진감사원장님 어, 국진형님도 잡으려고 우리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달래말 말이에요. 자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어없 거예요. 이거. 내 목숨만 생각하면 나 그러면 나, 교회 크지 말자 지금 우리가 그냥 작게 그냥 이거 살아남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버님께서 저를 어어 어, 아버님의 후계자 상조자 대신자로 선택하실 때 아버님 아셨죠. 우리는 아버님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거. 안 배신하면 안 되는 거. 다시 배신하지 않겠다는 어? 목숨을 걸고 한 시어머니가 그런 미친 바블론의음료의 어, 사악한 아버님 완전 배신하고 삭제하는 역사에도 우리 목을 걸고 아버님 모든 식구들의 욕을 먹고 증오를 받고 배신 안 하겠다라고 아셨죠 우리 위에서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죠. 이거 지금까지 또 시민들이 이제는 깨닫고 이제 아버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아버님의 원리 말씀의 가치를 승공 연합 성공 운동의 가치를 지금 알게 되고 야, 우리는 만약에 레버려을 따랐으면은, 미국은 이런, 지금 이 상태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다 항상 말이에요. 새로운 식구들이 항상. 그게 말이 그냥 아버님의 가치를 드디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고 시민들이 계속 오는,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래서 근데 그, 계속 오면 올수록 우리 교회가 크면, 크면, 크면 클수록, 이제, 내 머리에 있는, 이대에 있는 타겟, 머리 타겟이 점점 푹 커지죠. 아버님 감옥에 집어넣으아버님 죽일라고 하느당을 저를 죽일라고 하고요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 하면서 사탄을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할수 없어요. 천일국 백성들과 천일국 종종 망망망 어? 믿는 아버님은 삼대 왕권과 함께 갈무 함께 쓰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세계 위에서 우리 목숨 위해서살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해서 아버님의 영광 위해서 왜? 우리는 다 죽어도 우리는 아버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니까 러 사실 우리가 커면 컬스로또 이번에 철창축제는 엄청 클 거죠. 지금은. 와, 세상에. 아버님께서 역사하시가지고 우리 이번에 철창축제 오시는 스피카들. 변호사들, 학자들, 완전히 총기 소유 사회에서 텁텁텁 에일리스트, 에일리스트, 에일리스트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미, 전 미국 보안관, 보안관, 셔프스 보안관 연합, 전 미국 보안관 연합, 어, 어, 회장도 오셔요. 모든 참전용사들 오스키퍼라고 큰 제일 로큰 조직 참전용사들이 자기의 미국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지키는 오스키퍼 조직이에요 그 조직의 회장도 와요 세상에 이번 철창축제에서 아버님의 역사 때문에 모든 터프 지도자 애국자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할수 없는 거야 이거. 텍사스도, 어, 어, 텍사스 역사를 열려주시니까 텍사스에 있는 보수 어, 커뮤니티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하고 우리는 친해지고 있어요. 왜?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니까. 우리 가치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아니니까. 우리 가치관은 유대기독교, 자유민족 어, 이상세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웃음> 이제는 우리 테네시, 그거 큰 보수, 중요한 보수. 주하고, 별이라는 새로운 수도, 트럼프 대통령 중에서 새로운 수도. 거기에서도 천일국 국기를 뽑아야 돼. 아, 뽑아야 돼. <웃음> 그니깐, 그러니까 러 미국을, 어, 뭐야, 보호하고, 미국을, 뭐야, 아, 아, what's t h defending campaign 이번에? 미국을 보호하고, 어,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수화하라. 그러니까 장생기의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수화하자. 왜? 미국을 죽으면 은 세계는 중국 안에 들어가는 거 세계는 아동성폭행자 사탄주의 빌게이트와 이 사탄주의 놈으로 로찰 은행 은행 은행가 다 안에 들어가는 거 장생기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수하자. 호 미국이 강해져야지. 미국이 다시 강한, 선한 유래 기독교 중심한 나라 돼야지. 세계가 자유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세, 야지 한국과 일본은 총기 소유도 어느 나라에 생길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죽으면 중국 놈들이 중국 정부, CCP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총기 소유 줄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이 상황 정말로 어? 싫지. 이놈들이 어? 우리 커뮤니티 공략하면 이대왕부터 공략할 거니까. 나부터. 잡아 죽이려고 할 거니까. 난 바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울 건가? 아니면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을 두려울 건가? 사람을 위해서 살 건가? 이위비을살 건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왕국 위해서 살 건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항상 아버님은 죽이려고. CIA, <웃음> 이 놈들이 항상 아버님은과목옥에 집어넣죠. 죽이려고시아의후위아이이 좌파 완전히 좌파 시아의후위아와 연결돼 있는 이큰 좌파 어, 뭐야 어, 신문들이 이제 우리 텍사스 땅 위에서도 뭐, 뭐, 뭐, 뭐, 뭐 엄청나게 쓰고 뭐 이번에 테네시에도 우리는 거기서 천인국 기팔도 꼽으면 더더더 공로할 거고.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그런 부분 그것도 공유할 거고 <웃음>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님의 3대 원권 이대왕, 가인마벨 미국의 지금 현장에 있는 현장과 일선에 있는 우리 종족왕왕왕미들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미국은 완전히 이 엄청난 천주적정 싸움의 중심이 되는 거예 지금 미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기름도 껐다고 했죠. 지금 남쪽이 남쪽 지방에서 기름 지금 끄고 있어요. 이놈들이 해커들이 했다고 하면서 소련이 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 음식과 고기까지 끄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을 하루에 데스플 시민들을 급하게 만드게 중앙정부 말잘 더워집 달게. 이거는 무서운 시대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생기 7년에 들어왔으니, 바로 들어와자마자 카로나가 세계가 문 닫았잖아요. 그냥 미친, 중정부 세계 중정부가 드러났잖아요. 7년, 바로 7년, 아, 장생기 노정이 들어가니까 팡! 그냥,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세계적으로. 지금이 장생기에서, 생각해봐요. 사탄은 아담해와 장생기 단계에서 공격했어요 타락시키려고 했어요. 왜 완성까지 가면은 사탄이 이제 끝났어요. 아담 해월 장성기에 죽여야 돼. 아담 해와에 어? 타락시켜야 돼. 중장성기에 제일로 급한 위험한 시대죠. 천이국은 어? 완성기 천이국은 세계적으로 설치되게 되면 이놈들이 성공할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장생기에서 이 시대는 아주 위험해지냥 서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웃음> 그런 저는뭐 이런 성전 식구가뭐 이런 자를 그런 멍청한 미친 쓸수 없는 그런 유치한 것다할 필요 없어. 지금은 우리는 다 하나 돼야 돼 조직적으로 아니지만 마음으로 한대요. 어? 서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잘 미국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음> 어? 하, 그 철창축제 이번에도 오실 때 그런 어, 미국의 애국자 노래들 배우시고 그것을 복원하세요. 미국 시민들한테 힘주시게. 왜? 미국 시민들이 이제는 이 제3세계대전의 일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들 부활하시고 경려 많이 하셔야 되죠. 지금은 이제는 도망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 중앙 정부, 어, 세계 정부, 좌파 정부, 국제 좌파 정부는 이제 미국을 죽이고 싶어해요. 하고 미국 죽이겠다 결정했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한몸, 일심, 일념, 일체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해야 돼요. 아버님의 말씀과 핏줄과 왕권을 더 심하게 잡아야 돼요. 더 보아야 돼요. <웃음> 하고 미국이 승리할 수 있게끔 지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미국에 있는 미크로코스마스 있는 3대 왕권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미국 애국자들과 지도자들 어? 하나되고, 미크로마크로 하나, 하나의 뜻을 따라,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수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급한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도, 안전하게, 계시고 또 서로서로 서로 지지하시고 또 미국인 일선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워 성령의 파워 우리 이거나 하시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수호하는 전국 백성 전국 종자 왕과 왕 3대 왕권과 아버님의 3대 왕권 참부님의 3대 왕권과 함께 쓰는 애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